죽음을 잘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는 방법으로 죽기 전에 미리 장례 방법을 정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장례 방법에 대해서는 유언장에 서놓으시거나 가족들에게 미리 의사를 밝혀놓아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장례 방법에는 매장과 화장이 있습니다. 본인에게도 좋고 후돈에게도 도움이 되는 장례 방법으로는 화장을 권장합니다. 화장은 상골이나 자연장을 하여 빠르게 자연으로 돌아가게 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내장이안 좋은 이유는 첫째로 본인의 환생이 늦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생의 자신의 기운이 모두 사라져야 다시 환생할 수 있는데 매장을 하면 그 기운이 다 사라지는데 100년 정도가 걸리고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는 환생을 하지 못하고 매어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자연과 후손에게 물리적으로 폐를 끼치지 않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예전부터 삼천리 금수강산이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산에 가면 삼천리 무덤 강산이라고 할 만큼 조금이라도 양지 바르고 괜찮은 곳에는 무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죽은 후에도 자신의 흔적을 남기고 싶은 사람들도 있으며 화장을 하면 다시 한번 더 죽음을 당한다는 생각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실체는 몸이 아니라 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죽음의 은 몸이란 영이 벗어놓은 일종의 옷과 같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게 되는 것이지요. 또 좁은 땅에 죽어서까지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죽은 자의 집을 가꾸어야 하는 후손들을 힘들게 하는 것도 도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무덤을 조성하면서 자윤도 많이 훼전하게 됩니다. 좁은 땅에 살아야만 하는 수손들에게도, 자연에게도 크나큰 부담이 되는 일로 무덤이나 낙골당에 흔적을 남기지 말고 홀가분하게 돌아가야 합니다. 셋째로 죽은 후 몸을 남겨놓으면 자손들이 동기감흥하여 뒤쪽으로 나쁜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동기감흥이란 같은 기용끼리 영향을 받는 것인데, 예를 들어 죽은 조상의 무덤에 물리차 조상이 춥다고 느끼거나 시신의 나무 뿌리가 칭칭 감거나 벌레들에게 괴롭힘을 당하여 무덤 속에서 아프다고 느끼면 DNA가 연결된 자손들이 괜히 춥다고 느끼기도 하고 교통사고가 나거나 실제로 몸이 아픈 상황이 된다는 것으로 무덤 속에 있는 분들의 기운이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명당자리에 있으면 좋은 영향을 주기도 한다고 하는데 이미 명당에는 무덤이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어서 이제 명당자리도 없으며그 명당자리라는 것이 한 사람 놓을 정도의 크기이기 때문에 명당자리를 찾는 것도 힘들기도 합니다. 또 명당자리를 찾았다고 해도 실제로는 명당자리가 아닌 경우가 많기도 하고요. 자손들이 좋지 않은 일이 많은 경우 이장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장을 하려고 보면 대부분의 무덤들이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제가 전에 무덤 이장하는 일에도 참여를 하였던 적이 있었는데 무덤 상태가 좋은 것은 열이 한 군데 정도였고 대부분 벌레가 있거나 나무뿌리에 감겨 있거나 물에 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화장이 본인에게도, 손들에게도, 자연에게도 좋다는 것입니다. 화장을 하여 낙골당에 모시는 것이 무덤보다 더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무덤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없어지며 자연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데 낙골당은 자연스럽게 없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시간이 흘러 자손들이 죽고 난후 그때도 낙골당이 잘 관리될 것이라고는 장담할 수 없고 유골함에도 습기가 차 벌레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서 죽고 남은 흔적이 좋지 못한 모습으로 남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수목장도 나무가 100년 이상 200년 이상 이렇게 오래 살기 때문에 상골이나 자연장보다는 진화의 사이클이 늦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장을 하여 종이박스 같은 것에 넣어묶고 조그만 비석만 세우는 자연장을 하거나 유골을 훑어버리는 상고를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할수 있습니다. 상고를 해버려서 아쉬움이 남는다면 정원 형태의 가족 장지를 만드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대대손선 사용할 가족자연장지는 한 사람의 무덤만한 정도 되는 땅으로도 마련할 수 있고 요즘처럼 가까운 친인척들이 모이기 어려운 시대에는 기일이 되어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돌아가신 조상님을 추억할 수도 있고 친인척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으니 후손들의 화목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무덤을 남기지 않음으로써 후손들이 살수 있는 공, 곳을 만들어주는 것이며 동시에 무덤 속에서 좋지 않은 모습으로 남아 자손들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사람이 평생 동안 쓰레기를 산 만큼 쌓으며 자연의 폐를 끼치고 사는데 죽어서까지도 죽은 자의 집을 만들어 차지하는 것은 자연을 훼손하는 것으로 자연에 대한 예의가 아닐 것입니다.